일본 미나미 이오지마 남 유황도가 화산이 활성화되었습니다. 곧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오가사와라 제도를 이루는 열도는 네개 열도가 있습니다. 무코지마 열도, 이제 치치지마 열도, 그다음에 하하지마 열도, 그다음에 가잔 열도 이렇게 있는데요. 이 가잔 열도, 이 화산 열도에 이 미나미 이오지마와 남 유황도와 이 기타 이오지마, 북유황도, 그 다음에 이오지마, 유황도라는 유황섬이 유항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 미나미 이오지마가 지금 활성화되어서 폭발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미나미 이오지마에서 북동쪽으로 5km 정도 거리에는 이후쿠토쿠 오카노바가 있습니다. 이 얼마 전에 이 니시노시마 화산이 폭발했고요. 그 다음에 서는 세지마, 그 다음에, 사쿠라지마. 지금 계속 해가지고, 이 8월 13일에도 이후쿠토쿠오카나바가 폭발을 했었습니다. 지금 이남유황도 화산과 5km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. 아, 이 당시에 그 분연의 높이가 17km였습니다. 이거는 백두산 화산 폭발 이후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입니다. 이 지금 보시면은 위치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. 왜냐면은이 해저 화산이기 때문에 이 히마와리를 통해서 화산의 위치가 확인이 됐는데요. 아이 분열 높이가 17km로 지금 측정이 되었고요. 그 당시에요. 그 지난달 13일입니다. 후지산의 최대 분화가 1707년에 15km였습니다. 그거보다 지금 17km니까 후지산 1707년도보다 더 높이 분할한 겁니다. 아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사쿠라지마 1000, 저기 1km 말씀드렸죠. 뭐, 통상 사쿠라지마는 5km를 넘지 않습니다. 근데 지금 이 후쿠토쿠 오카나바 같은 경우는 10 분야의 눈의 높이가 이 폭발 연기가 화산 폭발의 연기가 1 7 k m 로서 역대 최대입니다. 이후쿠토쿠 오카노바의 바로 옆에 있는 이 미나미이오지마 남유항도가 지금 화산이 활성화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미나미이오지마의 남유항도에 그러니까 그 오가사와라제도 중에서 가장 열도 화산열도에 속하는 곳에 이 미나미 이오지마 남유황도에 화산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. 그 이유를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후쿠토쿠오카노바가 이 저기 지난달 13일 8월 13일날 폭발했고요. 최대높이였죠. 그 다음에 니시노시마도 지금 폭발했습니다. 을 니시노시마도 폭발을 했고 그 다음에 근처에 지금 오가사와라제도 이게 다 도쿄 근처에 있습니다 폭발 가능성을 좀 보이,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쿠라제마라든지 그다음에 스와노세지마 계속해서 지금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과 연관성도 좀 많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해저 화산이기 때문에 이 오가사와라제도 내에 이 해저에 어떤 큰 어떤 소형돌이가 있다고 볼수 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오가사와라 제도만이 아니고 이즈제도 결국에는 도쿄의 어, 도쿄 밑에 뭔가 어, 큰그 문제가 있다라고 볼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항상 이진학자분들이 판단이 오가사와라 이즈제도 도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. 이 해저 화산의 오가사와라의 계속된 이런 해저 화산의 폭발 징후와 폭발들은 결국엔 이즈제도와 이 도쿄 밑에 해저에 뭔가 큰 폭발 징후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. 물론 100%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럴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.